이게 그렇게 화려하다던 상하이의 밤입니다 지금 여기 물방울 못친거 보이나요? 코로나 소독한다고 이렇게 다 뿌려놓은 거야 아 진짜 아, 사람들이 저 봉쇄 중인데 어떻게 먹냐고 궁금해한 사람들 많길래 오늘은 배달 브이로그 찍어봤어요 아, 자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맛있어 보여서 시키긴 했는데 이게 지금 어,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만원 정도 되거든요 약간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이 정도 밥양 맛은 어떨지 우선 냄새는 중국 냄새가 나요 원래대로라면은 안 시켜 먹겠죠? 이런 데서 이 가격에 이 퀄리티에 이 정도 양 절대 안 시켜먹습니다 이게 배달 시키고 2시간만에 도착한 거예요 어, 오늘 저녁에 올 치킨은 어저께 저녁에 시켰고요 그렇게 안 시키면 지금 배달이 안 와요 조금 차가워진 상태에 그냥 한번 비주얼에 비해서 막 맛이 엄청 강력하거나 막 그렇진 않거든요 먹을만 하다 맛이 조금 밋밋해요 탕수육 소스 찍어 먹는 듯 그런 느낌? <웃음> 지금 봉쇄 중이라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시켜 먹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래요 매번 시키고 밥 먹고 30분 뒤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요 그날은 무조건 화장실 세번 가는데 이런 음식 조차 먹고 싶다면 배탈을 간만 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급품 막 오고 그랬었잖아요 뭐 최근이라기보다 한 2, 3주 전? 그때 왔었을 때 고기 상태들 보면은 왜 그런지는 알것 같아 그리고 운동도 안한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한다면 어? 여기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날도 많이 더워지고 마,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이제 상하이 말고 다른 도시에서는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그걸 여기 밑에 경비원들이 삥땅을 쳐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돈받고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 여기 건물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영상들 다 보니까 차코나 서 택배 안에 있는 그 야채들을 봤는데 다 썩어져 있더라고 그런 거 갖다가 여기다가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식 밖에 얘기거든요 경비원이 주라고 했는데 경비원이 빼돌려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물건을 받았으니까 자기네들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,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. 살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던 게 계속 영상이 뜨잖아요. 심지어 이 오이도 시들시들해요. 진짜 맛있게 먹고 가리는 거 없는 편인데 뭐 물론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한국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. 이 돈이면 국밥 한 그릇 차게 먹고 말지. 자, 이런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기랑 당근 그리고 약간 미역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거 나물처럼 생긴 거 봉쇄 중에 먹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조리기 껍지 반찬 같은 거 없지. 여기 시켜먹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거예요 요리를 못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요리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처음에 5일만 봉수한다는거 5일에서 8일 8일에서 15일 15일에서 그달 말 그리고 다음달 초 그리고 지금 이렇 10일까지 왔는데 8일에 끝나는거예요 원래는 거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은 5월 8일 날 이제 종료한다 약간 그렇게 나오는데 개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빠르게 그냥 지나갔고 그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가 코로나 검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왔다가 몇 천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4천명 정도? 그것도 너무 많대 지금 제로 코로나 래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0명이 나와야지 풀어준대 그러니까 계속 무기한 연장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로서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중국에 대한 불만 안 좋은 의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밖에 없어요 지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것이 좋은 거 말고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음, 아까 그 밋밋한 맛이 무슨 맛인지 알겠다 비린 맛이 나요 맛을 음미해서 먹는다기보다 배 채우려고 먹는? 그냥 비려요 회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비린 거랑 좀 틀려요 흐름한 식당에서 식기도구 같은 거잘안 씻고 만든 느낌 근데 실제로 진짜 중국 여기 근처 식당만 가봐도 이게 막 접시 같은 거안 닦고 그냥 손님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설거지 절대 저, 절대 절대 제대로 안 해요 중국 식당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막 뜨거운 물 따라가지고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그런 데가 90% 거든요 나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. 손님으로 갔는데 우리가 접시랑 그런 거 수저랑 물컵 그런 거 저희가 다 씻어가지고요. 씻고 소독하고 지금 이 정도 먹었는데 솔직하게 진짜 비려요.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시킬 때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콜라. 음. 아, 너무 좋다. 콜라 한입 먹으면 또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이거 저 요새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이렇게 힘내주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도시락에 이렇게 먹는 게 똑같은 일상이에요. 주문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외부 활동이 없으니까 입맛이 없어요. 지금 이 오이 마저도 지금 냄새가 조금 불안해요. 이것도. 지금 봉쇄 중에서는 막 배고파서 진짜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적당히. 어차피 아플 거니까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저는 이거는, 어, 도무지 못 먹을 것 같아요. 양이, 양이 많지는 않는데 이게 맛있어야지 계속 먹는 건데, 콜라가 제일 맛있어요. 봉쇄 중에 먹을 수 있는 도시락. 어떠셨나요? 저도 이 상황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으면 좋겠어요. 15일날 풀린다는 그 신락같은 그 희망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버텨보겠는데 솔직히 아직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제 지인분들이 무슨 밥을 먹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좀짜하게다 하고 느껴지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